Let's go. Just take me now. She said. I wanna feel no pain. Just pin me down. She said. I wanna misbehave. Play with my limits Drink till we're sinning Baby, I'm ready She said stay for a minute Play with my limits t h t ass, like you want it, girl. Down low, f u o n y it, girl. I just wanna smack it all around like I own it, girl. Hello, j a y l o Jakey. l o a k e y h o j n k e y h l l o Jakey. o j a k e l o j k o j a l l o t h e l e h o a k o a h l I o e o j y o e y o j e e o e h e l h o j a l o o o o h e h o a l 독방 160에 어 살짝 방음 관련돼서 하자가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 책상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일을 할때 책상의자를 많이 보는 편인데 여기는 보, 보시다시피 책상의자가 책상 기억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160에 어, 쌀이랑 세제 같은 거 주고 한인시어고요 음. 그리고 여기 집주인이 앞에 카페랑 같이 연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커피 같은 것도 그냥 가서 물론 돈 주고 사 먹어야겠지만 가서 먹고 카페가 바로 앞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집이랑 연결돼 있어요 여행 동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어딜 놀러 다니지 못하고 왔네요 브리즈번에서 그게 조금 아쉽고 브리즈번에서 시드니 올때 비행기 값은 69불 줬고 수화물은 제가 캐리어가 두 개라서 3 0 k m 를 했는데 공항 가서 재보니까 4 0 k m 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10킬로 추가로 더 했는데 그래서 가격이 좀 많이 나왔어요 총 118불 나왔는데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로 넘어와서 백패커좀싼데 예약을 했어요 거기가 웨스트엔드 백패커즈거기큰 방이 하나 있는데 그걸 철치라고 부르더라고요 교회라고 부르던데 거기 한 서른, 서른 명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격은 3밤 어, 자는 거 그때 목요일 밤에 도착을 해서 저번 주 목요일 저번 주 목요일 날 도착을 해서 목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일요일 날 체크아웃 하는 거 3박 4일 인데 제가 집을 금요일 날에 구해가지고 거기 사람도 많고 씻는 것도 불편해서 그냥 바로 이쪽으로 이사를 했죠 금요일날 73.8불? 다른 데보다 싸더라고요 4박인데 근데 방을 좀 일찍 구해가지고 제가 미리 그 브리즈번에서 방 금요일날 금요일날 방 보러 다니겠다 금요일날 시간이 된다 이렇게 인스펙션을 금요일날 약속을 다 잡아놓고 목요일날 밤에 와서 이제 좀 쉬다가 금요일날 일어나 가지고 열심히 인스펙션 다녔죠. 근데 여첫 번째, 제가 보통 첫 번째 본집을 바로 계약을 하는데 여기도 첫 번째 봤거든요. 두 번째로 보니까 두 번째 집은 너무 허름해 가지고 리드컴에 두 개, 스트라 쪽에 두 개를 보기로 했는데 그냥 제가 본 책상 중에 이렇게 좋은 책상을 가진 집이 없어 가지고 바로 이곳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주 디파지 주고, 2주 방값 주고 3, 320, 320 해서 600, 640 0 0 6 비행기 값, 백팩커스 값, 그리고 여기 방값 해서 얼마야? 나중에 따로 계산해서 유튜브 영상에다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구형을 잠깐 시켜드릴게요